구독! 좋아요! 꼭! 부탁드릴게요! 안녕하십니까? 성광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셔야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오늘 편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잘 명절 때 가족들이랑 잘 보내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명절때 지금 상황에서는 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딴 사람 다쉴때 저희가 쉴 틈이 없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유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아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 쉬어야 되는 게 명절때입니다 그리고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밥을 해먹고 명절때 안 나갔지만 요즘에는 집에서 안 해먹고 밖에 나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어놓는 게더 이득입니다 명절 때 사실 문을 열려면은 뭐 직원들도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나도 쉬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도 쉬면 안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중국집이 두군데가 있어요 먼저 했던 집, 나중에 했던 집 나중에 했던 집은 더군다나 더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? 딴 사람 장사 안할때이 친구는 계속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명절날 쉬었어요 첫 번째 집이 근데 두 번째 집 내가 오픈 늦게 했는데 명절날 열어놨더니 다른 데서 주문이 와요 아무리 맛있게 하면 뭐합니까? 판매가 돼야지 요거는 기회거든요 늦게 한 사람한테는 기회거든요 판매가 돼야지 알려질 거 아닙니까? 아무리 맛있게 해도 팔지 못하는데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? 자, 명절 때 먼저 열어놨던 집이 오픈을 안 하면은 두 번째 집한테 전화할 거 아닙니까? 이때 저희 음식을 줬을 때그 사람들이 맛있다 그러면 예전부터 먹었던 집을 안 먹게 됩니다.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집한테 주문을 하겠죠. 맛있으니까 어이 집보다 더 맛있네. 명절 때첫 번째 집이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집한테 기회가 온 겁니다. 두 번째,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먹자 골목에 있는데 한 군데는 유럽포차 술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명절때 사람이 더 많이 와요. 왜냐?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친구 아니면 은 명절때 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지방에 못 내려가거나 아니면 차가 너무 많아서 싫어. 나 그냥 명절때 쉴래. 이런 경우가 요즘엔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친구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명절때입니다. 그래서 술집은 사실 더 많이 붐빕니다. 한 군데는 제가 하는 해물탕집은 명절때 중국애들이 바글바글해요. 중국이들이 얘네들은 막한 달, 두달 쉬니까 관광을 한국에 오죠 그러면 얘네들로 채웁니다 사실 저는 명절때두 군데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해외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집 찾아갑니다 남들 다쉴때 남들 다 즐길 때 따라서 하면은 언제 돈 뭡니까? 남들 쉴때 나한테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 장사하시는 분들은 패러다임이 틀려야 돼요 손님 없는 날, 월요일 아니면 일요일 그때 여행을 가거나 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 명절 때 직원들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1.5배 정도 더 나가는데 사실 그거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명절 때 열어놓고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이어간다면 나중에는 이득이 더 크다고 자신 있게 제가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더니 나 혼자 가게 하는데 나도 쉬어야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아니면 일요일 그때 쉬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장사 마무리 하시고 가족들하고 지내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<웃음> 그래도 자 장사하시는 분들은 남들하고 생각이 틀려야 됩니다 이왕이면 은 남들이 안할때 장사를 하고 있으면 다른 가게 손님을 제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은 이걸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장사가 정상화에 접어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가면 은 충분히 쉬실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쉬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은 다른 사람 쉴때 열어 놓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언제 쉬어야 되나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십시오